국제 단위를 다른 말로 SI 단위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. 자, SR, SI 단위 자, 여기에 국제 단위에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. 자, 기본 단위 기본 단위가 지금 몇 가지가 기본 단위가 설정되어 있냐 하면 몇 종입니까? 길이, 질량, 시간, 전류 온도, 물질량, 광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일곱 가지가 국제기본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, 이 기본단위가 이름이 이름만 잠깐 한번 보고 기호를 여러분들이 꼭잘 사용을 하세요 자, 길이 단위는 기호는 small m 해서 미터입니다. 미터에요. 센티미터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가 아니에요. 기본 단위가 그 다음 질량 킬로그램입니다. 소문자입니다. 소문자 그 다음 시간 second 해서 small s를 s로 씁니다. 초그 다음 전류는 amp에서 large a 라지 A 그 다음 온도가 켈빈 온도라고 이름을 부르고 라지 K 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할때킬로그러는 것은 접두어로 스몰 K를 써야 되는데 라지 K를 쓰면 안 돼요 라지 K는 이와 같이 켈빈 온도로 온도의 국제 기본 단위가 바로 라지케이 켈빈 온도를 씁니다. 그다음 그다음 중요한 게자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. 물질의 양 국제적인 기본 단위예요. 자 이름을 M-O-L-E 이렇게 쓰고 몰이라고 그러는데 약자로는 E를 빼고 M-O-L 이렇게 쓸게요 M-O-L 자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은자이 규정이 이 규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. 찾아보세요. 바뀌었어요? 그런데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. 자, 물질의 양이 몰이라는 국제 기본 단위가 있는데, 자, 이 뭐냐? 그 다음에 광도 기본 단위가 있는데, 칸델라, 빠졌네. CD, 이렇게 표시, 표현을 합니다. 칸델라. 자, 이거 다시 내가 올려줘야 되겠네. 그 다음, 기본 단위에서 유도된 유도 단위가 있고요. 그 다음, 보충 단위도 있고, 국제 기본 단위에서는 접두어, 접두어. 자, 접두어는 우리가 자주 씁니다. 자, 여기에. 10의 3성을 키로 이렇게 씁니다. 기호 자세히 보세요. small k입니다. 10의 6성, 메가, l 지 r m 씁니다. 10의 9성, 기가. 10의 9성, 10의 6성이 100만이에요. 100만에 1000배, 10의 9성, 100만, 1000만, 1억, 10억, 10의 9성, 10억 기가 기가 그 다음 10의 12성 10억에 1,100 100억 1,000억 1조 1조 테라 테라 그 다음 1조 위에는 1,000조 뭘까요? 그 위에는 자 지금 우리가 테라 10의 12성까지 테라는 테라는 10의 12성까지는 우리가 세다그 다음 대시 센티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자, 이거는 10의 미리 10의 3성 10의 마이너스 3성 10의 3성분의 1 천분의 1 미리 100만분의 1 마이크로, 10의 9성 나노, 10의 9성분의 1, 10의 12성분의 1 피코. 이 접두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. 그 다음 단위는 이태릭체로 쓰는 게 아니고 접두어로 씁니다. 그 다음에 숫자 단위는 띄워 쓰는 걸원칙으로 합니다. 대문자 소문자 확실하게 구분을 하세요. 그다음 일상생활에서 잘못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 100m 그런 그러니까 거 라지 m 미터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. 굉장히 많습니다. 자. 그다음